저희가 그 속밭 대피소 가기 전에 삼나무 숲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촬영 조금 해보고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기가 이제 딱 활력수 지나서 잠깐 나오는 삼나무 숲이거든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 여기서 금방 끝나요 또. 얼마 가지 않고 음, 여기가 네, 여기 약간 삼나무 있는... 숲이라서 음... 네. 영재씨 약간 저기 의자에 한번 앉아볼래요? 가방붙고 <웃음> 앉아. 가방 삼... 여기가 삼나무 숲이라는게 좀 보이도록 어... 여기 삼나무를 좀 걸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멀리 한번 해봐요 그렇죠 음... 셋. 0 6 k g 밖에 안 남았어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위에 보면서 위에 살짝 보면서 이거 이름 뭐더라? 이런,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같이 모델과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천천히 하나 둘셋네 좋아요 어 좋다 좋다 계속 와요 계속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잘 나왔어요 한번봐 올려. 음. 어때요 사진?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다. 음. 자제가 그러면 바꿔줄게. 계속 이동을 해서 네. 이동하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거기에요 거기서 포즈 할게요. 아 좋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숲에 숲 냄새 맞는 느낌? 약간... 숲에 냄새? 네. 숲에 냄새 맡는 느어 네. 좋습니다. 렌즈를 한번 바꿔서 지금 50mm라서 좀 짧은 것 같은데 바꿔서 한번 찍어 볼게요. 약간 이제 위도, 위도 한번 보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제가 좀만 더 가가, 다가가서 한번 찍어 볼게요. 거기서 카메라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봐볼래요? 뷰파인더 보는 느낌으로?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사라오름 전망대 바로 앞 입구까지 왔습니다. 여기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사라오름볼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사진처럼 저희가 사라오름에 물이 고여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보시죠. 네, 저희 살아오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을 걱정을 좀 했는데 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되게 멋있는 살아오름을 보고 가니까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찍으면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프레이밍을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가지로 해보고, 어, 좀 되게 다양한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멀리서. 우와! 하나, 둘, 셋. 전신샷을 찍는데 약간 압축되는 느낌으로. 오, 좋아요. 하나, 둘, 셋. 오, 잘 나온다. 약간 살짝 걸어오는 느낌으로 올라와볼래요? 네, 위에 살짝 위에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요 마지막, 광고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뒤로 봐봐요, 거기서 살짝, 그렇지 몸통 조금만 더 호수 쪽으로 으쩌, 으쩌, 으쩌 됐어 어후. 완벽한가요? 네좀그 괜찮은 사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광각으로 도 찍어보고 망원으로 찍어서 여러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살아오름 정상 전망대에 도착을 해서 좀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도 저기 보면 이제 지금 구름이 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어, 여기서 살아오름에서 아, 한라산 백록담 정상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또 한라산 백록담까지 또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사아오름 와서 뭐라고 했죠? 어? 뭐라고요? 아, 그렇지. <웃음> 산정 모수의 이제 고요한 모습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은 풍차도 보여요. 네, 저기도 막 풍차도 다 보이고 오늘 구름도 되게 이렇게 막 지나가는 모습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는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좋은 오름에서 또 좋은 사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웃음> <웃음>